안녕하세요 CM a 이입니다 과거 자신이 만들었던 키벨리우스를 다시 손에 쥐게 된 레가투스 레가투스는 순간적인 집중을 통해 키벨리우스에 내재된 우레의 힘을 사용하며 전격을 이용하여 폭구속 밤하늘의 번개처럼 빠르고 강렬하게 상대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이브의 힘을 강화한 고대병기 아케논을 소환하여 지속적으로 공격을 보조하고 동시에 번개와 같은 시원시원하고 예측할 수 없는 움직임으로 을 난전 속에 휘말리게 합니다 번개를 다스리는 최후의 영웅 검사광 모바일 신규 클래스 미리보기 레가투스 편입니다 절멸하는 뇌창은 내전의 힘을 키벨리우스에 담아 적에게 던져 강력한 피해를 입히는 기술입니다 타격 성공 시 적을 넉다운시키며 대상의 방어력을 감소시키고 화상 피해를 입힙니다 또한 뇌전의 힘을 모아서 사용하면 절멸하는 뇌창 기술 의 피해가 증가하고 기술의 공격 범위가 증가합니다 신벌 집행은 아케논의 번개 힘을 담아 거대한 창을 소환하여 공격하는 기술입니다 타격 성공시 적이 바운드가 되며 대상의 치명타 확률과 공격 속도가 감소됩니다 단죄하는 내옥은 하늘의 균열을 열고 적에게 많은 번개의 창을 소환하여 공격하는 기술입니다 첫 타격 성공 시 적이 기절이 되고 마지막 타격 성공 시 바운드가 되며 대상의 이동 속도가 감소됩니다. 전력 투창은 힘을 끌어모아 적에게 강력하게 창을 던지는 기술입니다. 타격 성공 시 적을 넉다운시키며 출혈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또한 타격당 레가투스의 생명령이 회복됩니다. 내강 추적은 온몸의 내전의 기운을 둘러 적을 공격하며 이동하는 기술입니다. 타격 성공 시 적을 기절시키고 이동 속도를 감소시킵니다. 또한 레가투스의 방어력이 증가됩니다. 기술 버튼 유지 시 추가 공격을 할수 있습니다. 대제심판은 아케논을 소환하여 적을 추적하며 공격하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타격 성공 시 화상 피해를 입히고 방어력을 감소시키고 마지막 타격에 적이 바운드됩니다. 말레는 레가투스에게만 보이는 아케논을 소환하여 전방의 지면을 가르는 번개 광선을 발사하여 공격하는 기술입니다. 타격 성공 시 적이 넉백이 되고 공격력이 감소되고 레가투스의 방어력이 증가됩니다. 심벌의 대리자는 창을 허공으로 던진 뒤 도약하여 잡아 던져 적의 위치로 이동하여 번개의 힘으로 내리쳐 공격하는 기술입니다. 점프 중 무적이 되고 기술 사용 중슈퍼아머가 적용이 됩니다. 타격 성공 시 적이 바운드가 되고 화상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레가투스의 공격력이 일정 시간 동안 증가합니다 교화하는 낙뢰는 키벨리우스를 필에 침삼아 연속해서 벼락이 내리치는 공간을 만드는 광범위한 기술입니다 첫 타격 성공 시 적을 기절시킬 수 있고 심화 기술 습득 시 타격 개체수가 증가됩니다 내려치는 뇌창은 전류를 끌어올린 뒤 거대한 창을 소환하여 적을 내려 찍는 기술입니다 타격 성공 시 적을 바운드시키며 레가투스의 공격력이 일정 시간 동안 증가합니다 또한 심화 기술 습득 시 타격 객체수와 범위를 늘릴 수 있습니다. 레가투스는 아토르의 눈을 통해 깊은 통찰력과 관찰력을 얻어 적을 분석하고 약점을 간파할 수 있습니다. 레가투스가 분석 상태일 때는 10초마다 피격 시 모든 정신력을 회복할 수 있고 타격 성공시 정신력 20%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가투스가 정신력이 80 이상일 경우 기술 사용 시 모든 정신력을 소모하여 간파 상태가 되는데 이때 모든 상태 이상 효과가 해제되며 4초간 전력 투창 기술 사용 시 전력 투창 기술의 남은 재사용 대기시간이 5초 감소됩니다. 분석과 간파 상태 일때를잘 활용하여 전력 투창 기술을 자주 주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레가투스의 특징은 순간적인 집중을 통해서 키벨리우스에 내재된 힘을 순간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힘의 충전이 완료된 이후에는 호구속 밤하늘의 번개처럼 빠르고 강렬하게 상대를 제압하는 원초적인 강함을 보여줍니다. 레가투스의 대표 기술 몇 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절면하는 뇌창으로 내전의 힘을 키벨리우스에 담아 적에게 던지는 기술입니다. 뇌전의 힘을 집중하여 기술을 사용하면 기존보다 강력한 뇌창을 던지며 두번 연속으로 절면하는 뇌창을 사용하거나 다른 기술과 이어서 사용할 경우 뇌전의 형상으로 변해 자리를 옮기후 뇌창을 던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단죄하는 내옥입니다 하늘의 균열을 열고 수많은 번개의 창을 소환하여 적을 공격합니다. 번개의 창이 꽂히는 지점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위도뇌전을 형성하여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때문에 위치 선점을 잘해서 단지하는 내용을 사용하면 매우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제 심판입니다. 고대 병기 아케논을 소환하여 아케논이 적을 추적하며 공격하는 기술입니다. 아케논이 적을 추적하는 동안 다른 기술을 함께 사용할 수 있어서 대제 심판을 사용한 후 적을 다운시키면 아케논과 함께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쿠툼이나 크자카처럼 고정된 적을 공격할 때이 점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지금까지 검은사막 모바일 신규 클래스 미리보기 레가투스 편이었습니다. 우레의 창을 던져 세상의 운명을 다시 뒤바꿀 최후의 영웅 레가투스를 꼭 만나보세요.